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작년과 올해 대단지 분양이 잇따랐던 대구와 충청 지역에서 특히 미분양이 빠르게 늘고 있다. 흥행불패 지역으로 꼽히던 서울과 인천 송도에선 무순이 청약 일명 죽죽에서마저 일부 주택형의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강남권 똘똘한 한채나 일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한 부동산 시장에선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금리가 4에서 5%에 접어들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리 상승기라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지방은행 모두 대출금리가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들은 40년 주담대를 비롯해 금리를 인하한 대출을 내세우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이 다수다.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 대부분 4%대서 시작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달 지난달 취급분 기준 공시된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는 서민금융을 제외하고 3.88에서 10.2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서도 하나은행의 금리가 3.88%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은행들의 금리는 모두 4% 초반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가 고신용자에게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것을 감안해 카카오뱅크를 제외하면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88에서 7.51% 수준이다. 이달 들어 시중은행을 비롯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다소 올랐다. 지난달 2월 취급분 기준 공시된 5대 시중은행 KB국민 신한하나 우리 NH농협의 서민금융 제외평균 금리는 3.77에서 4.21%였으나 이달 들어 3.88에서 4.17%로 하단이 0 2 1포인트 올랐다 지방은행 역시 4.14에서 7.25% 수준이던 금리가 4.22에서 7.51%로 올랐다 하단이 0.08%포인트 상단이 0 2 6포인트 오른 것이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 6.23에서 10.21%였던 금리는 5.76에서 10.25%로 상단이 0.05%포인트 뛰었다. 최저금리가 내려간 이유는 K-뱅크가 지난달 초 선제적으로 신용대출 상품 3종의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지난달 말 금리를 최대 연 0.4%포인트 내렸기 때문이다. 신용등급 1에서 2등급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만 따로 놓고 봤을 때는 인터넷은행 금리가 낮게 나타났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3.59에서 3.79%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은 3.45에서 4.11%로 집계됐으며 지방은행은 3.51에서 5.61% 수준이었다. 마이너스 통장 금리도 신용등급 1에서 2등급에 고신용자만 놓고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3.85에서 3.90% 5대 시중은행이 4 1 0에서 4.45% 지방은행이 3.56에서 5.64% 순이었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 카카오뱅크가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취급을 중단해 k 뱅크와 토스뱅크만 집계한 결과다. 주담대는 카카오뱅크 상품 경쟁력 확보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중 취급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평균은 연 3.83%로 나타났다. 이는 5대 시중은행 3.91에서 4.18%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카카오뱅크가 주담대 상품의 가상금리를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중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가상금리는 0.97%로 집계됐다. 다른 은행들의 경우 가상금리가 1% 후반에서 2%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주담대가 챗봇 형식이라 상담원과의 상담이 필요 없었던 점도 금리 경쟁력의 요인이 됐다. 카카오뱅크 주담대는 챗봇과 대화하다가 후반에 상담원과 연결되는 방식이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용자 중 95% 정도가 챗봇과의 대화만을 통해 주담대 신청을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말 기준 카카오뱅크 주담대 누적 약정금액은 1,100억 원을 돌파했다. 카카오뱅크는 이에 이달 초 주담대 한도와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시세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 및투기가열지구 소재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구입 목적, 임차부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제한된다. 대출 한도는 6억 3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됐다.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특판 40년 주담대로 대출 증가 노력 금리 상승의 은행권 대출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들은 각종 특판과 대출금리 인하 40년 주담대 등을 제공해 대출 수요를 맞추고자 하는 추세다. 앞서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각각 지난 2월과 3월에 40년 주담대를 출시했다. 지난해 7월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으로 처음 40년 주담대를 선보였다. 이어 하나은행은 전날 대출 취급분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 상품은 하나혼합금리모기지론, 하나변동금리모기지론, 하나아파트론, 하나원큐아파트론 등이다.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주담대 최장대출기간을 40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은행의 경우 2월부터 1 0 0억원 규모의 전세대출 특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 상품은 기지비 전세자금 대출 기지비 POWER 전세보증대출 무방문 전세자금 대출 총 3종으로 우대금리 적용시 기지비 전세자금 대출 최저금리는 연 3.06%, 3개월 변동. 무방문 전세자금 대출 모바일 최저금리는 연 3.21%, 3개월 변동과 적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 은행들이 금융소비자 지원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사실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바로 대출이 증가하는 건 아니다. 라며 아직까지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LTV 완화가 현실화되면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다. 고 말했다.